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번지 다이어트 마스터, 오마이갓, oh 정국입니다. 네, 역시 어, 인사할 때가 제일 어색하죠. 자, 물만 마셔도 어, 살이 안, 나는 살이 안 찐다? 아니지. 어, 오늘 왜 이러니? 자, 다시 할게요. 어, 암만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넌 나가! X! 어, 널 위한 방송은 아니지.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 혹은 음, 다이어트 최소한 다섯 번은 망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뭘 먹으면 찐다, 뭘 먹으면 안 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살이 찌고 안 찌고 어떤 관리 요령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어, 제가 하는 정신계조 다이어트인데요. 어, 정말 어, 피는 되고 살은 빠지는 그런 좋은 얘기, 어,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어, 일일1식법 혹은, 음, 간, 가는, 간헐적 단식, 혹은 조금씩 자주 먹는 방법인데요. 어, 말하자면 음식 섭취 횟수, 뭐, 식사 방법, 어, 이런 얘기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몸풀기 OX 퀴즈 한 번, 음, 해볼까요? 네, 자, 지금 두 분, 두분 들어오셨어요. 두 분. 네, 더 있나? 모르겠네. 어, <웃음> 어떤 분이 오늘 이런 얘기를 셨거든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저는 살이 자꾸 쪄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o x 퀴즈로 하기를 사실 좀 힘든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살이 저는 안 빠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음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이게, 어, 뭐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루에 한 끼니밖에 안 먹는데도 분명히 살이 찌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어, 정말로, 정말, 정말 진심으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세요. 근데 그한 끼를, 어, 햄버거 세 세트를 드시더군요. <웃음> 예. 그러니까 세 끼니의 분량을 한 번에 몰아서 한 끼에 드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폭식을 하시는 건데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지만 은 그렇게 드시니 그분은 살이 계속 찌고 있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끼 먹고 살이 찌는 분이에요. 반대로 정말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어, 살이 저는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진짜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지가 어, 의심스러울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애기 엄마들, 어, 애기들이 뭐한두 살, 세 살, 네 살, 어, 이렇게 되는, 어, 이제 육아맘들을 보면, 어, 뭐, 직장맘들하고 좀 다르죠. 이제 전업으로 육아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들을 해보면, 정말, 자기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진짜. 저녁에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거예요. 어, 진짜로 그러냐고, 어, 낮에 정말로 아무것도 안먹냐 그러면, 뭐빵좀 뜯어 먹어요, 주간에 과자 먹어요, 뭐 음료 라떼 같은 거 마시고, 그다음에 아기가 먹다가 남긴 거좀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분 입장에서는 항상 차려 먹어야 어 정말 마음 잡고 이제 어, 식사를 해야지 한 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저녁에 어, 아기가 자거나 아니면 이제 남편분 퇴근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식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하루 종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음, 이때라도 잘 먹어야지 그러면서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살이 안 빠진대요. 자,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죠. 어,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에 한 끼를 드신 게 아니에요. 어, 우리가 식사 개념을 좀 한번 바꿔봅시다. 식사라고 하는 것이 어 한식이다 아니면 양식이다 뭐 피자 좋고 뭐 햄버거도 좋고 그다음 김밥 뭐 분식 어쨌든 어떤 정해진 시간에 그다음에 정해진 형태의 어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 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당연히 다 그렇죠. 뭐예 옛날에도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 우리가 체중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제가 이제 연구들을 이렇게 하다 가 보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이 음식에 대한 칼로리도 있고요. 어 그걸 소모를 시키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무게도 심지어 늘어요. 심지어 물 마시고 체중이 는단 말이죠. 물론 그 체중은 살찌는 체중하고 좀 다른 체중이지만 어쨌든 물을 마시면 체중이 늘어요. 또어 라떼 한 잔. 네 제가 뭐 아침에 라떼 마시는 거. 네뭐 편의점에서 파는 라떼지만 라떼 한잔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라떼가 한 잔이 180kcal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라떼 한 잔을 마셨으면 은 무게도 약 0.2kg 정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80kcal라고 하는 이 칼로리를 소모시키는 어떤 우리 몸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살이 찌는 거거든요 이상한가요? 네 저는 라떼 한잔 마셔도 한끼 먹은 걸로 계산을 하자고 합니다. 즉, 식사를 아홉, 아침 식사, 점심은 12시, 1시 저희는 이제 1시가 점심시간이니까요. 1시에 먹는 것, 저녁을 먹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한끼 식사가 아니라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는 행위 어, 이것을 식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저희, 저와 희저 함께 하시는 번지 다이어터들은 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면 그냥 한 끼야 빵을 조금 뜯어 먹었어 그것도 한끼어 젤리를 하나를 먹었어요 그것도 끼니 개념으로 한 끼에 들어가요 그렇게 식사 횟수를 잡으면 과연 내가 하루에 한 끼를 먹냐 어 아니면 정말 열 끼를 먹느냐 어 이런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 아침에 음또 저하고 이제 카톡으로, 네. 저는 카톡으로 이제 체중과 어, 식단을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음, 그런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요. 아침에 진심, 쌤, 어제 한 끼밖에 안 먹었는데 체중이 왜 있다고 해요?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 어제 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이제 카톡들이 저한테 어, 기록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먹었는지 샘플을 내가 적었어.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 요거트 3분의 2컵 그 다음에 콤프레이크를 티스푼으로 두스푼 굉장히 소량입니다 요거트 정말 조금에다가 콤프레이크 어, 두스푼 넣어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점심은 어, 본죽에서 비빔밥을 먹었답니다 그러고 중간에 시식용 빵한 조각을 먹고요 어, 사탕도 먹고요 그 다음에 퇴근하고 어, 자기 전에 우유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지금 네, 이, 이, 이 주인공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는 않겠죠? 보면 깜짝 놀라느 어, 그렇게 해서 다섯 끼 드셨는데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섯 끼. 네, 이걸 다섯 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 하지만 우는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어, 요거트에다가 시리얼 먹는 것도 한 끼. 그걸로 한 끼. 비빔밥 먹고 두 끼. 그 다음에 시식용 빵한 조각 먹고 세끼세 어, 번째 끼니죠. 중간에 사탕 하나 먹고 네 번째 끼니. 그 다음에 우유 한잔 마시고 다섯 번째 끼니가 된 거예요. 자, 비빔밥만 한 끼가 되고 나머지는 식사가 아니었던 거죠.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에 대한 칼로리는 어쩔 거면 네, 얘네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음. 우린 그거를 해줘야 돼요. 걔네들도 다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인식의 차이가 살을 찌고 빠지게 만들게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요인이 돼요. 그래서, 어, 식사에 대한 개념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쉬워집니다. 네. 어, 아까 이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1일 어, 1식 하는 법,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하는 법, 그 다음에 음, 조금씩 자주 먹는 법. 사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어, 제가 식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1일 1식이라는 방법, 정말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어, 그 식사가 아침에 한 끼, 점심에 한 끼, 저녁에 한끼 이런 것들은 중요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먹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루에 음식을 한 번을 섭취를 하자는 거죠. 그 방법, 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고, 일일일식법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그,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잘해요. 어쨌든, 그렇게 저자가 자기는 그렇게 일일일식을 하면서, 체중도 관리를 하고, 건강도 관리를 했어. 이런 얘기들을 이제 쓰면서, 어, 그게 이제, 회자가 되고, 어, 이슈가 됐었죠. 어, 그 방법, 많이들 따라 했습니다. 어, 하지만 그분만큼의 효과는 사실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효과가 괜찮은 분들은 괜찮았던 분들은 괜찮았겠죠 하지만 에이 저건 못할 방법이야 어, 난 아니야 어 사실 예전에 제가 살 빼기 전에 살 많이 쪘었을 때는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는 걸 상상을 못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고 살죠 네 어, 하루에 우리가 세끼네끼는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일 일식이라는 거는 정말 어 저는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었고요. 심지어 저 저기 뭐죠? 요즘도 합니까? 그 서울 시청 앞에서 기아 체험 24시, 완전 2시간 24시간 내로 그 굽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네, 뭐 어째, 네아니뭐어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기아 체험 24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그런데 나가는 분들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24시간 동안 안 먹고 지낼 수가 있죠? 네, 저는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한 끼니를 안 먹어요, 뭐 금식을 해요, 절식을 해요가 이제 가능한데 그때는 못할 방법이었죠. <웃음> 네, 죄송합니다. 어 일일 일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1일 일식을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한 분처럼 정말로 다른 음식들을 먹지 않고 일일일식을 한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나는 일일일식을 하지만 살이 안 빠져요.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분처럼 쌀밥 한 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쌀밥 한끼 먹는 것만 한 끼로 치고 나머지 빵을 좀 뜯어 먹습니다. 음료를 마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일일일식 대실패예요. 네. 그러면서 살이 찔 수도 있어. 어, 완전 망했죠. 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욕, 욕을 하죠. 아, 일일이식 저거 이상한 방법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수년 전에 유행을 했었던 방법입니다. 어, 뭐 방법론으로 치면은 점심하고 저녁을 먹고요. 그러니까 점심을 한 12시 정도에 먹고 저녁을 일, 6시. 맞죠? 점심 12시, 저녁 6시. 어, 그렇게 식사를 하고 어, 그 다음날 점심이 될 때까지 속을 비우는 거예요. 그렇게 비우고 다음에 더, 또 식사해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3끼를 먹는다 해서 한 끼리를 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복 시간을 최대한 늘려가는 것.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이고, 뭐 따라서는 일일이식법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네, 일일일식에 대비해서 일일이식에 대한 개념이죠.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했는데 어, 내 살이 빠져야 돼. 내 살이 안 빠져? 그러면 틀린 방법.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어, 일일이식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점심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 점심 식사를 할 때까지는 물 제외 전면 금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간헐적 단식도 그렇고요. 일일 일식도 그렇고요. 먹어야 나는 일일 일식을 하겠어가 되면 그 시간에는 먹고 나머지는 전면 금식을 하는 것. 어 그게 그 방법들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중간 중간에 자꾸 먹으면 반칙이야, 아시겠죠? 네, 요거는 이제 약간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간헐적 단식법은 사실은 어, 완전 건강한 식사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 뭐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거는 아니고요. 어, 우리가 그두 가지 문제가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보통 우리가 하루 세끼를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끼니의 식사를 한다가 되면 아침보다 점심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보다 저녁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낮에 에너지 소모가 되면서 어, 뭐 혈당 저하가 있거나 하는 또 아니면은 어, 긴장된 상태에서는 식사를 많이 줄여놓다가 퇴근하고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식사량이 많아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점심하고 저녁을 많이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어, 근데 일일 이식을 점심 저녁에 이식이 되면은 의외의 과식이 자꾸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만약에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면 아침과 점심을 먹는 이식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녁 전면 금식이 되는 거죠. 상상하실 수 있어요? 자. 점심 저녁을 먹는 어 간헐적 단식법. 그다음에 아침 저녁 점심을 먹는 간헐적 단식법이에요. 자, 눈 감고 눈 감고 어. 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봐. 아침 저녁을 먹어. 아, 아침 점심을 먹는고 저녁을 안 먹을 거야. 어때요? 할수 있겠어요? 완전 힘든데?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녁을 안 먹지?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어, 다이어트법에서는 효과적일 수도 있답니다. 점심, 저녁 먹는 거는 그래도 좀 할만하죠. 아침 안먹을수 있죠. 근데 아침 점심을 먹는 이식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야지. 어? 좀 힘들어야죠. 내몸의 지방을 태우려고 러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아요. 어, 좀 힘들게 해봐야 됩니다. 어, 그리고 조금씩 자주 먹는 이 방법 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조금씩 자주 해요. 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다이어트 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조금을 얼마나 자주 어, 먹어야 될지 이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하면 이걸 4끼, 어, 네 5끼니 이렇게 먹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죠? 와, 정말 힘들어요, 그거. 음, 왜냐하면 그두 하루에 두끼를 먹어요, 해서 3끼. 혹은 이걸 5끼로 늘리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먹던 것보다는 어쨌든 줄여 먹겠죠. 적게 먹어야 되니까. 줄여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요. 해 보십시오. 네.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어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자주 먹어 줘야 될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얼마마다 먹어야 되죠? 1시간에 한 번씩 먹으면 될까요? 2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 4시간에 한 번? 만약에 1일 4식이 된다면 4시간마다 먹는 게 맞고요. 1일 5식이 된다 그러면은 음 3시간 정도에 한 번씩 먹는 게 맞습니다. 아침 7시,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저녁 7시 이런 식으로 다섯 번의 식사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어 1일 5식 수준에서의 조금씩 자주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때에 반드시 두끼 분량을 다섯 번에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끼에 어 김밥 한 줄을 먹어요. 된다면 1일 4식을 한다는 것은 한번 먹을 때 김밥 반줄 그리고 4시간이 지나서 남은 그반 줄을 먹고요 또 4시간이 지나면 또반 줄을 먹고요 또 4시간이 지나면 남은 반의 김밥을 먹는 것 이렇게 해야지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끼에서 많으면 두끼반 분량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 에너지 소모가 되는 시간하고의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 네. 아 저희 무음을 해놓는 걸 잘못해놨네. 어, 조금씩 자주 먹을 때는 정말 두끼 수준을 나눠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그 조금이 어, 내가 평소에 먹는 조금이라는 양이 아니고 진짜 적게 먹어야 돼요. 우리 속담에 왜 그런 속담입니까? 수입니까 그런 얘기있죠 간에 기별이 간에 안 가네. 어. 그런데 간에 기별이 갔다라는 얘기는 정말 조금씩 먹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간에 기별이 갈 만큼만 먹어야 돼요. 조금씩 먹는 거죠. 그런 간에 기별이 갈 정도의 식사량이 어,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루어질 때 그럴 때는 조금씩 자주 먹는 방법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작아요 네, 네가 음. 생각할 때에그 내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작게 먹어 이것만 가지고는 힘들 수도 있어요 음 해보시면 압니다다 해보라요 실험을 다 해봐야 돼 우리는 어 이렇게 먹었더니 저는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었더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를 자꾸 어내 몸에다가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자, 그래서 조금씩 자주. 얼마만큼 조금? 진짜 조금을. 얼마나 자주? 최소 3시간이에요. 이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 음식 섭취를 할 때에 가질 수 있는 최소 공복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 혈당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음식 섭취를 하고 혈당 저하가 일어나는 시간이 거의 음식 먹고 한 3시간 정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오후 4시 정도가 되면 그렇게 간식들을 먹으려고 하는 게 일시적 혈당 저하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먹는 게 원래 기본이죠. 그런 느낌이 될때 식사를 반복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다, 먹더라도 다먹 최소한 3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를 유지를 하고 다시 식사가 되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살이 빠질 거예요 안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 살이 찌죠 네. 뭐할수 없고 어. 그렇게 되면 난 모르겠고 아, 그래서 조금씩 자주먹는 방법이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그런 양 조절에 힘들어서 양 조절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어, 네, 이제 정리를 제가 좀 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식단을 으,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식단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만, 어, 우리가 인식을, 그니까 식사에 대한 인식을 바꿔봅시다. 항상 차려 먹어야지 한 끼가 아니라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그 자체를 한 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 조금 조금 조금 뭐 주전부리를 먹어요, 저는 간식을 먹어요, 어,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먹었다고 한번 인정을 해보죠. 그렇게 하니까 어, 메인으로 먹을 때 식사량이 줄더라고요안 네, 먹었어. 나 하루 종일 못 먹었어. 라고 하면서 하시는 식사하고 그래 내가 어, 낮에 그래도 뭔가 먹긴 먹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루어질 식사가 어, 식사량 조절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어, 1일 일식을 하던 어,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1일 2식 수준입니다. 1일 2식을 하던 조금씩 자주 먹는 방법을 하던 어떤 방법을 써도 다 좋습니다만 그렇게 할 때에 정말 그걸 내가 먹는 시간에만 먹고 나머지 시간 응? 나머지 시간이죠. 그니까 1일 일식을 한다면 어, 점심 식사를 예를 들어 12시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2시 제외한 나머지 시간 23시간 정도가 되겠죠. 이 시간은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일 일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밥으로는난한 끼를 먹지만 중간에 콜라를 계속 마셔요. 어, 그리고 누가 일일 콜라는 네, 뭐라고 안 하나? 어, 그렇게 음료라도 어, 섭취를 하면 그건 일일 일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시간에만 먹고 나머지 시간은 전면 금식이에요. 그렇게 지켜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씩 자주 먹는 방법도 어 얼마나 조금을 간에 기별이 갔어요 어 라고 하는 정도 수준까지 낮춰줘야 돼요. 근데 이기준잡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을 어, 의외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방법은 섣부르게 쓰지 마십시오. 네. 자, 어떤 네, 댓글이 어 있군요. 1일 1.5식을 하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효과가 없으시대요 음,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어, 요거는 제가 뭐 예, 바로 답을 좀 드리죠. 어, 기초 대사량이 연세가 들면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의학 공식상으로도 기초 대사량 감소가 어, 나이에 따라서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20대에서 가졌던 기초대사량 하고요 40대에서 가지는 기초대사량 그 다음에 60대에서 가지는 기초대사량의 차이가 얼마나 날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날것 같아요 20대의 예를 들어서 20세 20세에 1200kcal라고 하는 기초대사량이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40대는 얼마가 될것 같아요? 어, 댓글 한번 올려줘 보세요 40대는 에 대사량이 20대가 1200이에요. 40대가 되면 얼마가 될까요? 60대가 되면 얼마나 될까요? 보통 굉장히 어, 적은 양이 될 거라고 많이 많이 적어질 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 이제 지금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걸 계산하는 공식에 따르면요. 20대에서 40대가 되면 약한 100kcal 정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 60대가 되면은 또약 100kcal 정도가 떨어져서 40대에는 1100 그다음에 60대에는 1000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대부터 어, 10년에 50kcal씩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공식이 뭐 5.6인가 그래요. 어,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덜 드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식사량, 음식 섭취량으로 조절을 한다면 얼마나 더 드셔야 되는, 덜 드셔야 될까? 제가 지난번에 건강한 음식, 다이어트 음식이 다릅니다라 해서 설명을 드렸, 샘플로 예를 드렸죠. 햇반 하나 칼로리가 얼마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햇반 하나 어 210g에 310kcal예요. 자, 20대보다 40대가 되었어요. 기초대사량은 많이 떨어지셨죠. 그러면 어, 섭취하는 칼로리도 줄이셔야 되거든요. 얼마나 줄이셔야 될까요? 밥 반공기만 줄여도 오히려 살이 빠지겠는데요. 네,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 얼마나 줄이셔야 되죠? 밥한 공기요. 그러니까 평소 식사량에서 어, 밥 반공기, 밥한 공기 수준으로 어, 연세가 올라갈수록 식사량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어, 기초대사량이 다 충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음, 나는 식사량을 줄이기가 싫어 이렇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주면 돼요. 활동대사량이죠. 우리가 일상활동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 정말 그냥 숨만 쉬고 살아있을 때 쓰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운동을 통해서 혹은 일상활동들을 통해서 어, 이런 에너지 소모량을 늘려가는 것 그게 활동대사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대사량을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니 그 방법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안 줄여도 돼요. 그냥 밥한 숟가락씩만 덜어내시면 돼요.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 대사량과 식사량의 밸런스를 맞출 건지 아니면 식사량은 유지를 하면서 활동량을 조금씩 더 늘려가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지 이것은 본인의 선택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는 대로 가는게 가장 좋아요 누가 시키는 대로 말고 되게 줄여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그 다음에 엄청 많이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어그 방법대로 해보십시오 네이정도면 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음어 네. 시간 관계상 어 제가 준비한 얘기를 어 마무리는 못하 아몇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 할까 말까 어 사실 그 1일 1식이랑 뭐 이제 간을 단식도 그렇고요. 어또 조금씩 자주 먹는 방법 어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이제 사상 체질을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한테도 체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먹고 쪘니 안 먹고 쪘니 전 비만 체질과 안비만 체질 뭐네 제가 그 다른 데도 한번 써놔 봤었습니다만 어쨌든 어 먹고 쪘냐안 먹고 쪘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갈라가서 사상 체질은 어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만 그 사상 체질 중에서 소음인 소음인 우리가 뭐 체형도 왜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몸이 차요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탈나요라고 한다고 하는 어그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식사가 거의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과식하면은 금방 체화하거든요 소화기능이 약해가지고 네 그렇게 가능하고. 또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저혈당이 됐었을 때 굉장히 몸이 많이 안 좋아지세요. 뭐 그런 원인들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혈당 저하가 있을 때 굉장히 성격이 예민해지고 네,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어,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돼서 어,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몸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자주 먹는 식사법이 사실은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1일 1식이나 간헐적 단식처럼 공복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식사 법은 태음인한테는 가능한 방법이고요. 태음인들은 저혈당 상황을 조금 더잘 견디거든요. 네. 하루 종일 굶겨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음인들이거든요. 태음인들 태우민들 같은 경우에는 1일 1식이나 간헐적 단식 법은 괜찮은 다이어트 법이 될 거예요. 하지만 1일 어, 1식을 소음인이 한다 어,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격 버려요. 예, 엄 엄마 엄청 예민해, 어, 그렇게 되는 분들이 소음인들이 단식을 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 이 정도면 여불대기 얘기가 됐었을까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제 어,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거군요. 어, 저희가 그 제가 준비한 이 이제 어, 정신계조 다이어트 이게 다음 주한번 음, 방송이 남았습니다. 어, 다음 주에 하는 얘기가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감량을 하고 정말 수천 명의 다이어터들과 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던 얘기들이 종합이 되는 이제 다이어트 철학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요요에 대한 이야기를 어,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네, 왜 요요가 오지? 요요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지? 어떻게 요요를 바라봐야 되지? 이놈의 망할 놈의 요요, 기승전 요요 아니겠습니까? 어, 이 얘기들에 대해서 다음주에 푸른 어, 걸로 제가 준비한 정신개조 다이어트를 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주에는 제가 어, 공개방송으로 많은 분들하고 같이 또 소통을 하면서 어, 방송을 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는 수요일이 아니고요. 음, 목요일 7시 30분에 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녕. 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